네? 어, 제가요, 그, 아까 이제 보다가 되게, 어, 선생님 되게 푸는 거 진짜 감탄했어요. 대박. 어, 되게 마음 같아요, 되게. 어, 근데 제가 그 되게 궁금한 게또 있어가지고요. 음. 네, 그 아까 선생님 여기 4대 X가, 2 네. 이거 대 이거라 그랬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풀었었잖아요? 근 음. 네. 그때 높이가, 피선인 음. 거예요? 그 AO? 네 그러면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잠깐만. 아, 맞아요. 여기가 높이가 맞고 아, 네. 여기 밑에를 밑변 아, 아, 선생님! 높이는 반드시 수직이어야 된다고 들었어요. 알고 있어요. 네, 수직이에요. 아, 아이 a o 은 수직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수직... <웃음> 수직이에요. 수직... 아 얘가 수직이면 높이가 돼요. 오케이 알았어요. 네. <웃음> 아 그렇군요. 그런데 <그럴> <웃음> 선생님 아까 설명할 때 듣다가요. 네. 그러면 그 아까 듣다가 되게 놀랬던 건데요. 여기랑 여기는 3대2라고 나와 있었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요거 해서 여기 6, 여기 6 이렇게 했었는데요. 여기 네. 그 왼쪽이랑 오른쪽 거는 왜 넓이와 같은 거예요? 그 일단, 이 삼각형 두 개는 아까 그 말했던 그 대표님들이 그렇잖 이렇게, 이렇게 두개 있는데, 이거 가운데 넓 빠지면 두개 넓이가 같게 되잖아요. 아, 그래서 그런 거예요? 네. 아, 얘랑 얘는 왜 같다고요, 선생님? 그러면? 얘가 같아서 저기 빠지는 거랑 같다는 거였는데. 밑변의 길이가 같고, 높이가 같아요. 아, 여기가 같고, 여기 높이도 이렇게 되니까 같고. 네. 음. 음. 대박, 아, 그렇군요.